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가끔씩 초롱소장한테 전화로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내용 중에 어, 이렇게 일정 뭐좀 인기 있는 지역에 아파트 청약이 있다든지 일반 분양 1순위 청약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 가끔씩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 소장님 20제곱미터 안되는 이런 작은 이렇게 그 집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합니까? 이렇게 묻는 전화가 옵니다. 이 제목처럼 면적 산정 기준은 과연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청약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특례조항은 어, 어떤 거냐 했더니 잠시만요. 이렇게 두채, 세채가 있으면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세대 또는 1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요. 2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 요 소형저가주택의 요거 특례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내 혼자가 아니고 전 세대원 다 포함해서 이렇거든요. 이걸 이제 한번 놓고 보면 어,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그러면 또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하느냐 이랬더니 주택공급규칙 제23조 사항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이죠. 거기에는 등기접수일 기준,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에는 처리일 기준. 그리고, 기타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이제, 서류가 있다면, 그는 시당,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그런 날을 기준으로 지덕 기준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 전 세대원 통틀어서, 요런 주택 하나만 있을 때, 요런 무주택, 그, 저가주택을, 소형 저가주택을 계산을 하는 그런, 그겁니다. 그럼 어떤 면적 기준으로 하느냐, 그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어,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면적을 계산을 하는데 어, 주거공용으로서는 계단, 복도, 현관 이런 공동주택의 지상에 있는 공용면적이 안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에 있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런 공용면적도 다 안들어갑니다 어, 예를 들어 뭐 주거 그 전용 면적이 18제곱미터다 어, 요거는 해당이 되겠죠 그죠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한 24제곱미터 인데 여기에 아까 계단 폭도 이런걸 다 뺐더니 18제곱미터 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건 된다 소리에요 이런걸 다 빼고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건지 그런 기준입니다 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 20제곱미터 이하 그 소형 저가주택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대한민국 안에 내 이름으로 된, 내 우리 동일 세대원으로 된 집이 20제곱미터는 그 하나여야만이 요, 요 기준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그 어, 다음에 그 이제 무주택 그 기산 기준일은 등기부 등본상의 등기 접수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상에그 처리된 날짜, 그 다음에 어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렇게 또뭐 인정하는 그런 정면을할수 없을 때는 그 인정하는 날 기준, <웃음> 그런 날 기준인데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조그마한 집을 하나 가있다고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60제곱미터, 25평짜리 예를 들어 아파트가 있는데 어, 형제 그냥 뭐, 여러 명의 형제가 공동 상속을 받아서, 예를 들어 뭐, 한 10분의 1씩 아주 작게 작은 지분을 하나를 샀다고 할게요. 뭐, 상속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작은 지분을 각각 나누어서 샀을 경우에, 그러면 내가 가진 지분이 20제곱미터가 안될 경우에는 나는 요 공동으로 가진 요집 하나만 있다. 10분의 1 지분 하나만 있다. 내 지분이 6이다. 전체는 60인데 6밖에 안 된다 하면 내 지분은 6으로 인정해서 2 2 이하로 보고 요집 하나만 있는 걸로 보고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아니면 60 제곱미터 이거를 그냥 10명이 다 소유한 걸로 보고 어 여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청약할 때 요거는 그 소형 저가 주택에서 60이 넘기 때문에 그냥 아예 1주택으로 보느냐 어느 거일것 같습니까 간단하지만 헷갈릴 수 있죠. 이런 부분들도. 3초만 생각 하번 해보세요. 60일까요? 6제곱미터일까요? 과연 무주택으로 1순위 뭐 이렇게 청약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1주택으로 또 다른 약정들을 하고 청약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이거는 60제곱미터로 본다는 겁니다. 그건 1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소형저가주택에 제외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이렇게 오늘은 아주 작지만 간단하지만 쉽지만 모르면 또 애매 애매한 어, 20제곱미터 소형 저가주택 계산할 때 면적은 전용 면적만 계산한다. 그러니까 뭐 복도 현관, 지하주차장 이런 면적 다 빼고 오로지 딱 등록되어 있는 전용 면적만 기준으로 20제곱미터 이하이고 대한민국 안에 내가 그집 하나만 가서있고 지분으로 된게 20이 넘는다. 그거는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없고 간단하지만 한세 가지를 오늘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질문이 전화로 가끔씩 저한테 들어옵니다. 소형님 뭐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음에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초롱소장 유튜브를 들으세요. 그럴 거예요. <웃음> 아, 오늘은 하루 종일 전화받고 하루 종일 상담했더니요. 사실은 목이 다 잠깁니다. 아, 이제 집에 가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늦은 밤 많이 늦었네요. 행복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